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금까지 지금까지 지금습니다금까지나잘까지했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제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했지 홈런! 홈런! 형말 잘하셨구나. 어떠셨어요? 어 오늘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달하고 싶은 그런 의미가 되게 좋아서 멤버들도 너무 말을 설명을 잘해준 것같아요 되게 들으면서 들을 것 같던 것 같아요. 대중 분들, 우리 팬분들, 캐럿들이 들으면 듣고 느꼈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내내 내 삶에 대입해서, 내 청춘에 대입해서 한번더 생각하면 아, 그렇게 될것 같아서 분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음. 믿고 그래서 이번 세미콜론 네. 앨범이 너무 좋은 앨범이 될것 같습니다 어. 막방까지 파이팅해서 우리 캐럿분들께 모든 분들께 힘을 드리는 저희 세븐틴이 데려가겠습니다 그럼 그래. 필요하시죠 그래, 파이팅! 오늘 기대하고 기다리다 아, 그 세미콜론. 세미콜론의 네. 기자간담회를 네. 무사히 끝냈는데요네 네, 정말 약간의 긴장도 됐고 설렘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유쾌한 모습만 보여준 한 세븐틴이 어, 음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 이런 모습들을 좀 비춰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기자 간담이었던것 같아요 이번 앨범에 그런 담긴 내용들이 어, 캐럿 분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캐럿 분들도 그렇고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직접 지금 볼수 없는 상황이니까 열심히 준비한 어, 앨범으로 좋은 모 많이 보여 드도록하 네. 그런 에너지를 더 전달할 수, 전달할 수 있다면 이번 앨범의 저희 이제 목표는 달성할 것 같고요. 네. 어, 캐럿분들도 몸조심히 그다음에 세미콜론을 충분히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고 있습니다. 예스! 험롱 컴백 어, 첫 방송국에서 첫첫 첫 번째 녹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항상 처음 녹화는 제일 볼래요. 엔딩 주어진 만큼 책임 더 커지기 때문에 확실히 완벽한 엔딩을 해주고 싶어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면서 그 마지막 엔딩 동작 만들었거든요. 딱 음마랑 맞춰서 끝날 끝나야 기분 좋고 뭔가 와잘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운동을 습관하는 화 거? 누구를 습관해? 누구를 습관해? 누구를 이관해 누구를 를 습관해? 누구 습관해? 누구를 습 컴백을 했는데요. 랩스테인 라이트, 때처럼 인트로도,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는 고 그리고 에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를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게리고게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고 1번 찍고 싶다고 하려고 했 근데 원테이크라서 컷 편집이 안 되는 부분이라 열심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습니다 가봐, 가봐. 가봐. 내가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말고 단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감이 되는. 찍어줄 테니까 얼른 좀 해. 하고 그것 좀 보내, 내보내주세요. 미름 남는다. 그러니까 한이 너무 남았거든요. 지금. 이게 뭐.. 흔히 나.. 나한테도 더 약간.. 안될 수도 있지 뭐.. 근데 마지막에 했는데 어떻 마지막 걸안 쓰시는 거니까.. 잘했어. 다음번에 더잘하안 해. 천아 그만하자. <웃음> 그만 생각해. 그래, 너, 잘... 너 너무 잘했어. 그만하자. 어, 그래, 그만.. 자 <웃음> 그만하자. 제발 그만하자. 열심히 했다야, 증거야.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땀을 흘리고 이렇게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 열심히 촬영했고 또 많은 스태프분들도 고생하셨으니까 저희의 이 결과물이 여러분들께 즐거운 순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날씨가 추우니까 옷안나타 입고 일부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저희 세븐틴의 홈런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다시 돌아온 이리노의 t 마이 카메라! 안녕하세요. 시현 씨 이번 머리색이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데 아마 캐사포니도 많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머릿결이 상하더라도 한번 네. 하고 다른 역을 해보자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좋았습니다 진짜 네. 자 민규 씨 자는 무슨 무슨 무슨 꿈을 꾸 예정인가요? 케라뜰꿈이요케라뜰꿈 알겠습니다. 정한 씨. 저 약간 민낯이라서 지금 좀부끄러워아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와요. 네네. 정한 씨는 오상 색깔이 좀강요래 바지가 터졌다. 봐봐요. 열정 있게 또 사전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가 보네요. 그러니까요. 음. <웃음>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승란 씨 뭐하세요?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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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동으로 안 아, 와보라 아, 보라 제일 많 아, 일어 아, 는데 아, 아, 아, 야, 아. 또, 내려, 또, 내려. 또! 또! 또! 또! 또! 또! 어우 아우 졸려! 오, 졸려. 아, 오늘 아, 희인 아, 가요 아, 전녹 아, 하러 왔습니다. 들에게 좋은 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다른 멤버들 뭐하고 있는지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이야! 나 머리 붙이고 싶잘 어울려? 역시 새신성인이유였으니맛있 이걸 가지고 놀아. 이걸 가지고 놀라? 머리, 머리, 자 이번에 저한테 제일 큰 도전은 알고 있어. 너무 높아는데 잘하고 있어. 근데 셀카를 너무 본인 위주로 찍. 아 미안해 미안해. 여기 <웃음> 얼굴이 이렇게 고. 지금 어디 있으라는 거죠 <웃음> 미안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아, 그래 그. 아니야. 어 그냥 그런 거 해. 너 잘하잖아. 아, 진짜 할수있을것 같아? 어케이 OK. 최근에 홈런 뮤비 촬영장에서도 같이 스케치볼 했어요. 도겸이가 그때 산 글러브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뭘잘 쓰는지 더 글러브. 그렇죠. 그거 아직도 쓰고 있죠. 네, 잘 쓰고 있어요. 그거 이제 투어 갈 때마다 이제 들고 다니는 스케치볼 했죠. 네 맞아요. 지금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이빌리 만 불러. 뭘 이젠 곁에 그는 그의 곁에 아, 같이 볼 아, 아, 없겠죠 가사, 좀 그만해. 이대로 마지막. 함께 할순 없지만 <웃음> 뭐 아니야 정 가사 아니가 너네 진짜 노래 잘한다 아, 난 진짜 모르는데 나자처럼마무리 어, 끝났다 고생어요 오늘 인기가요의 포인트는 도겸이에요. 도겸이가 진짜 다 공간! 부셔놨어요. 제가 바다가 부셨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한번 뿌리지. 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반복 운동처럼 돼가지고 힘들어요. 어디 힘들대요, 애들은? 권원이가 솔로 나와가지고 응. 도겸이랑 원우랑 추는 부분 있잖아. 그. 아 그때 우리가 옆에서 이거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제일 힘들어 아니 저는 거거든요. 고비를 뽑을 수가 없어요 첫 시작부터 고비이기 때문에 <웃음> 네. 저 시작하면서 이제 동겸이랑 푹스를 들고 가요 그러면 왼쪽 어깨랑 오른쪽 어깨가 빠지고 시작해요 어, 우리는 <웃음> 딱그 처음에 이거 비행기 막 이거 시작할 때부터 다리가 아, 너무 없긴하네요그거 어. 하고 들어가면서 가지나 뽑아 아, 너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 마시자 근데 민규가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목이 한야너 <웃음> 뭐 근데 민규가, 민규가 진짜 부끄러움 많이 타서 민규가 민규 어젯데... 엔딩은 어, 여러분 규 민규 민규 민규 어, 아직까지 부끄러움이 있으면 그래. 민규가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엔딩부끄러워어요 아, 잘생 잘생겼어, 난 멋있는데? 민규! 말 너무 잘했는데 아, 혹시... <웃음> 네? 뭐 어떻게 된 일이에요? 보셨잖아요 <웃음> 실수한 겁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사람이 <웃음> 제가 책임지고 한국어 레슨 잡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주 이제 마지막 인기가요같 이렇게 이 마쳤습니다 <웃음> 어, 과연 다음 주 어떤 의상랑 무대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저도 아, 굉장히 고민하고 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